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저는 오늘 부추를 한단 사왔는데요. 이 부추와 양배추 반통이 남아있어서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울부추라고 하는데요. 깨끗해요. 거의 따듬을 필요 없이. 사오자마자 싱싱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여름에 사놓으면 잘무르는게 부추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한다고 사시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한제 영상 보면은 한줌 레시피 부추김치라고 해서 딱요 정도 갖고 부추김치 담아 먹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걸로 부추김치 담으시고요. 자한요 정도만 하면은 전두장 충분히 나옵니다. 부추전 구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김밥 사 드실 때 넣으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또한요 정도면 부추 재래기 생재래기 오리 어, 고기 구워 드실 때나, 아니면 그냥 생절에기해 드시면 딱 맛있고 좋습니다. 해결됐지요? 자, 한 요만큼은, 어, 계란말이 해 드시면 됩니다. 부추 콩가루국도 있고요. 또, 콩가루와, 콩가루나 밀가루에 버물러서 쪄서 양념 끼얹어 드시는 것도 있고. 부추 사시면은, 여름에는 2, 3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제일, 좋습, 제일 좋습니다. 이거 놔두면 금방 물러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다 씻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듬을 거는 거는 바로 씻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추, 양배추김치 저는 정구지가 입에 붙어서 자꾸 정구지김치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또 오이 한세개 뭐 사가지고 부추 이만큼 넣고 오이소박이 담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부추 한단 해결 다 됐지요 또저 같은 경우는 옥상에 부추를 심어 놓은 화분이 한개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을 때마다 요만큼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양배추를 이게 반 통이지만 1kg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잘라서 하게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고추도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길게 썰어서 김치 담겠습니다. 오늘은 자 굵은 소금 한 3분의 2컵을요. 자물 500ml에다가 섞어서. 어서좀 절여주겠습니다. 이거 체를 썰었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는 빨리 체가 절여질 겁니다. 깐 마늘을 종이컵 한 컵을 제가 다 졌습니다. 찹쌀풀은 끓이지 않고요. 저는 멸치 육수를 넣겠습니다. 헹궈서. 두컵 정도 넣고요. 고춧가루를 종이컵으로 넣을게요. 한3컵 멸치액젓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6젓이거든요. 제가 6젓 따르지 않았습니다. 생젓을 이렇게 한컵 넣겠습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4스푼만 넣겠습니다. 참치액을 이렇게 4스푼 넣겠습니다. 대파 잘게 썰은 것 종이컵으로는 한 2컵 정도 됩니다 한 30분만 절여도 어느정도 이렇게 약간 끝이 숨이 죽거든요 이렇게 무치기 좋을 정도로만 숨이 죽으면 됩니다 두 번만 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씀음하게 절여졌거든요 아까 부추 제가 씻어놨던 것 이대로 하면 너무 크니까 이런식으로 네 등분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양념을 넣고 이렇게 해서 버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버무려주면 그릇이 작아보여도다 고무러집니다. 자 여기서 양배추를 절이실 때요. 이렇게 짜게 절이시면 이 양념이랑 같이 했을 때는 짜, 김치가 짜지는데요. 양배추를 아주 씀씀하게 한 3, 40분만 살짝 절이면 양배추는 짜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 간이 맞습니다. 지금 딱 먹으면 어떠냐면요 살짝 짜요 근데 김치 가는 하루 지난 다음에 드셔보시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어, 짠지 안 짠지 알수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김치 다 됐습니다 부추가 얼마 안돼 보이죠? 저 밑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